하는 거예요 지금 더 다슬기 잡는거 찍는거야 아 이... 다슬기가 하락씩 집으니까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 내가 10분째 돌아다녀서 잡았는데 지금 요거 밖에 못 잡았어요 여러분들 아 대책이 안섭니다 대책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다슬기 왕창 잡을 수 있는 방법 10분에 1000마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히. 가슬기 <목소리> <목소리> 쉽게 잡는 방법은 일단 뭐 저기 아버님께서 들고 계신 거면 충분합니다. 바가지, 바가지 그리고 족색오 여기 <목소리> 있뭐찾 찾았어요 가슬기? 가슬기요? 응. <목소리> 그... 어. 그리고 <목소리> 일곱 개? 벌써 시작하자마자 일곱 개주신 거예요? 알맹이 더 크다 오이근 이것보다 더 빨리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어. 여기 이렇게 아버지께서 들고 계신 이거 바가지 그리고 족대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이거 이걸로 어떻게 해요 아빠? 바가지로 꽂고 응. 족대로 꺼지고 <웃음> 어, 어, 어, 다 잡았네 다 잡았어 응. 10분에 1000마리 10, 가봅니다 10, 어, 10분. 10분에 1000개 어. 아 가봅시다. 어 다슬기 엄청 많다. 어 이게 검은색이 다 다슬기예요, 여러분들. 엄청 많죠. 여기 돌 위에 바닥 이 다닥다닥 붙어 있네. 어 이렇게. 오 어, 신기해, 신기해. 자 이제 바가지를 이용해서 잡을 거예요, 여러분들. 어 여기 족대가 있고 바가지로 어, 물살을 일으켜주면 됩니다. 갑니다. 어? 없죠? 많이 들어왔어 네 응. 이렇게 들어간거 같은데 자 다시 옆으로 옆으로 이동 자 갑니다 잠깐만, 저 하늘 군데인데, 하늘 군 와, 뺐다, 나 뺐다, 네. 자. 아 잠깐 동안에 다수 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. 여러분들 아까 물 속에서 잘 보셨죠? 어 아마 얼마나 얼마나 잡혔나요? 여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짜잔! 잠깐 잊었는데 아 이만큼 있네요. 오한수만리 어. 잡은 것 같은데 벌써. 다슬기 아, 엄청 많은데요, 아빠? 우와, 한 방아지 잡혔는데? 어죠 이거 몇 마리 되는 거야? 몰라요, 와. 거기 있어, 어우, <웃음> 다들 개봐요 오, 이거 봐. 엄청 많죠? 아빠 이거 100개 되겠는데요? 100개? 100개, 응. 100개 넘을 것 같죠?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장난아니에요 엄청데 역시 바가지를 잡으니까 장난아닙니다 음. 아빠 오늘 라면 먹어야죠 라면 다슬기 라면 다슬기 라면 좋지 좋지 좋지 다슬기가 끓이면 파란색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그 그 국물에 라면을 끓이면 그게 또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라면을 먹는걸로 그렇게 합시다 홍순이 들어와봐 우리 홍순이 오일로 일로 괜찮아 들어와도 돼 어어 잘한다 잘한다 와 아, 이제 수영을 하네 어 잘한다 어, 잘한다 아유 훨딱 <웃음> 잘했어, 잘했어. <웃음> 터졌다 홍순이 잘했어, 잘했어. 응 홍순이 수영 잘하는구나 들었어 어, 힘들었나 보다 <웃음> <수, 웃음> 숨 차나봐 너 살쪄서 그래 보다, 너어 너무 <웃음> 잘매여가지고 얘가 살쪘거든요. 어, 잘한다. 홍선아, 쉬고 있어. 어 수영 되게 잘한다. 어 지금 아버지랑 한 15분, 20분 정도 했거든요. 근데 <웃음> 엄청 많은데? 그러니까 이게 촬영을 안 하고, 촬영을 안 하고 저희가 그냥 막 잡았어요. 그랬더니 지금 반, 반동이. 반동이 정도 되죠. 어. 크기가 이만한데, 어한 이만큼. 그러니까 한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.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. 엄청 많다 아빠. 엄청 많지. 어와 네. 손으로 하나 둘씩 주슬려가. 응 이게 손으로 하나 두 개씩 주슬면 <웃음> <응. 이게 손으로 웃음> 한두 건도 없는데 다가지로 하니까 몇 번만 하면은 한3 0 마리씩 들어오니까 딱 좋은 거 같은데. 아버지 형. 다슬기 라면 많이 드셔봤어요? 다슬기라면은 처음이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버지도 다슬기 라면은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거의 아, 국물을 끓이면은 색이 나온대면 그렇게 우러나니 파랗게 어. 그게 또 간에 좋다고 <웃음> 간에? 어. <또> 파랗게 우러나는게 간이 너무 걱정하여서 간안 좋게 우러나는게 해장하려고도 먹겠네 그러면 <웃음> 간, 간에 좋대요 여러분들 간에 어 여기 여긴가? 아무튼. <웃음> 잠깐만 아 여기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 에 여기, 좋대요 여기 간에 어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국물이 끓으면은 파랑색으로 변하죠오 어,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리 빨리 끓여서 먹어봅시다 이거요? 어 뜨겁다 네네네네 맛있어? 비린내나지 진짜 비린내는데 먹에 좋다고 생각하는 먹어 어, 얼마나? 비린 먹어야 돼? 응, 먹어야 돼.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, 내가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야지 또 어떤 맛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? 아, 아, 아, 아 많이 비추진 않아요? 아, 아, 먹기 전에 <웃음> 색깔 보여드릴게요 색깔. 추가 어, <웃음> 색깔을 보여드린다는데 뭐 이렇게 파랑색 어, 연한 파랑색 초록색 이렇게 되어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뭐 그냥 쌉쌀하고 약간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이게 비릿한데 쌉쌀하면서 약간 해장국에 들어간 맛을 쓸맛 그런 느낌이죠 그걸 뭐라 그러지 약간 구수한 맛? 이라고 해야 되나? 양념이 안되서 그래? 어, 괜찮은데 약간? 막 그렇게 못 먹을 정도 아니네요 음. 아.. 좋은데? 무슨 맛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거야말로 음, 국물이 끝내줄 것같아데 음. 뭐.. 국물도 좀 넣고. 라면이 좀파래진것 같지 않니? 라면이 좀 파랗다, 맛있어. 어때요, 아빠? 야, 맛있네. 맛있어요? 빨리 먹어봐야겠다. 응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게 다죽이라면 맛있네. 어우. 음 <웃음> 아허허허데요 이거 아빠? 허 국물 국물 아야 국물 허난 아니에요 와허 어떻게 국물이 이렇게 맛있어질 수가 있지? 야 이게 라면에 다슬기가 이게 엄청 잘 어울리네. 다시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. 어, 이게 여러분들도 보세요. 진짜 이게 와 어마어마하거든요. 다슬기로 끓인 라면이요. 음. 아. 음. 국물이 맛있으니까 국물이 다 푸고 있어 <웃음> <웃음> 음. 어. 음. <웃음> 와 국물 진짜 미쳤다 진짜 엄청 맛있다 이거 아 비쌉하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슬기 10분에 1000마리 잡기 그리고 다슬기 라면도 우리가 먹어봤는데 맛있는데요 아빠? 아버님께서 국물을 진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막 제가 말할때도 막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하고 여러분들이 라면에 다슬기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어, 그거는 진짜 인정합니다 진짜 맛있었죠 그 정도로.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내온탕도 매운탕, 라면 매운탕도 나름대로 맛이 있다 이거. 어. 대운한. 음. 맞아요. 대운한 맛이 나는. 여기까지 이리 TV였고요. 좋아요. 부탁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. 안녕. 다슬기를 진짜 많이 잡긴 했어요.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<웃음> 와. 안에 또소고요 진짜 이게 한 10분당 천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크기가 작아가지고 좀 키우겠습니다 어디다가? 여기에다가 키워야죠 여기에다가 자 우리 다들기 친구 집에 보내드릴게요 이게 좀 작은 거는 좀더 잘해야지 자연으로 가요 야잘 크겠다 잘 크겠다 <웃음>